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신가요? 당신의 궁금증 타로카드로 풀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만하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바로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타로카드로 알아보고 바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이상형 그리고 많은 타로카드의 인물 카드 중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형을 골라보기 전에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 있죠? 숨을 후 하고 내쉬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치워주세요. 그리고 집중이 될 때가 되면 차분히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번호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인형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제 앞에 놓여있는 네개의 인형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지금부터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분홍색 토끼가요 1번 그리고 이 앉아있던 하늘색 토끼가 3번 분홍색 알록달록한 토끼가 4번 그리고 이 반짝이는 아이가 2번입니다. 그러면 각각 맞는 번호로 리딩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래 댓글에 타임스탬프가 달려있으니 클릭하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3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텐 오브 컵스라는 것은 어떤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아주 오래 가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물론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둘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 사람의 아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마음이 아주 깊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가 보고 싶은 사람이다 같은 굉장히 괜찮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이성에 대한 욕망이 어떠한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이 사람이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참 여러 가지를 다 보네요. 일단 보시면 이분은 외면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주 화려하게 생긴 외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균형이 잘잡 아주 청순한 어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청순하고 어딘가 보면 계속 눈길이 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은 외모보다 내면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외모는 그냥 그럭저럭 내 눈에만 예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내면은 아주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보시면 이 여인이 아주 힘든 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힘든 묘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쩐지 존경하게 되면서 더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신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강인함에 이 사람은 딸려올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가장 깊은 무의식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딘지 정곡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강인한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무의식과 그런 당신의 용맹한 모습에 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엿보여요 결국 이 사람은 당신의 겉의 외모보다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여러 사건들을 겪으셨다면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강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 더큰 매력을 느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로 카드 인물 카드 중에 딱한 장을 뽑아봤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길 바랄까? 이 사람은요. 성급하게 다가가선 안되겠어요.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이 기사는 많은 불을 갖고 있고 나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사지만 참 느려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준비되어 있고 학식이 뛰어나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다가갔다가는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다가도 조금 나빠질 수 있으니 좀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주 천천히 이분의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하는 그 모습 하루하루를 강인하게 버텨내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바로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알고 싶은 속마음들 다로카드로 알아봤어요. 일단 보시면 이분은 지금 일이 좀 많아요 나를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많은 까마귀들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아주 깊은 무의식에는 어떤 미련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두고 온전 연인이라든지 아직은 잊지 못한 물건가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면 지금 손 안에 쥐고 있는 검을 잠시 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예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 혹은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지금 잊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이상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사람의 카드에서는 아직도 미련이 많이 느껴져요. 혹시 헤어진 분이라면 아직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도 될 텐데 외적인 것에서 이분은 바로 이 직전에 사귀었던 어떤 여자친구 그 여자분을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게 바뀌지 않는 편인데 이분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려면 이전 여자친구가 어떤 어떤 스타일이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먼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요. 이 카드에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늘에서 손이 나와서 움켜지고 있어요. 이건 행동에 대한 어떤 의지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자기가 먼저 대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앞에 와서 먼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깊숙한 마음, 무의식에 가까운 아주 깊디깊은 어떤 것에 대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해왔던 연애보다 지금 하는 연애가 혹은 하게 될 연애가 좀더 다른 것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저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좀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런 깊은 고민들이 이세개 카드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타로 카드의 수많은 인물 카드 중에 이 사람이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할 만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열어볼게요. 여기서도 나오죠? 이분은 약간 굼뜬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아주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분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추진력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화요일 혹은 목요일 이렇게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어디선가에서 만나자고 운을 띄어오면 생각보다 쉽게 끌려올 수 있는 느낌입니다. 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 있는 상태이므로 그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바로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아주 이상하게 공존합니다. 함께 미래를 하고자 하는 마음 동시에 이 관계는 끝났다는 마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타로카드를 보시는 분이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면서 보셨거나 최근에 다툰 사람을 생각하며 보셨다면 이분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와 연이 닿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며 타로를 보셨다면 이분은 최근에 이별을 경험했거나 자신이 바라는 누군가와 맺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슬픈 상태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일이 풀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않을 만큼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연락, 연락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회피 상태인 마음이 이 카드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상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이분은요 얼굴이 하얗고 얌전한 스타일보다는 좀 약간 까무잡잡하더라도 활동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잘하고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귀엽고 활발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연상보다는 동갑이나 사실은 연하 쪽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은 마음이 참 복잡하신 것이 마음에 대해서는 좀 나보다 현명하고 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잘 나누는 사람 어딘가 내가 따를 수 있는 지적인 사람을 원하는데 외모적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니 사실은 조금은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무언가 이분은 돈에 대해서 쫓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느낌. 이분이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돈이 지금 융통이 잘 안된다던가 자신에게 닥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이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답이 없었다면 나를 싫어한다 라기보다 이분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타로카드의 많은 인물 카드 중에 이분이 가장 선호하는 카드 그리고 이분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나왔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는 연하 혹은 귀여운 사람 만나고 싶어하지만 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고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사람을 좋아하고 약간 냉정한 소리를 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딱딱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가가고 싶으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약간 시기가 안 좋으니 이분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아보여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아주 복잡한 마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먼저 기다리는 것은 인내입니다. 이분은 당신을 오래 기다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어떤 태도만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칼같이 딱 자르고 시작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자신은 감정에 서투르기 때문에 내가 이 연애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나를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반된 카드들이 나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혼란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더 깊이 파고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분은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좀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사람 이게 외모적인 것보다는 어떤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우울한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울한 무언가가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보여요. 이분에게는 어떤 예술적인 구석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섬세한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떠올려보죠. 이 여인의 자세와 뒤에 여행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행지에서 석양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 예술적인 무언가, 발견한 것, 사진이든 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공유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이유는 무의식에 이렇게나 많은 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떤 마음인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분도 연애에 대한 아픔이 상당히 많았음이 이 카드에서 보이는데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의외로 쉽게 마음을 내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많은 타로 카드의 인물 카드 중에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킹오브 벤타클의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부유한 카드죠. 물론 재물이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전체적인 카드에서 제가 느껴진 것으로는 이것이 재물이 많은 여자 여자 혹은 남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아주 어떤 예술적인 성취 혹은 자신 생각하는 많은 섬세한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감수성이 풍부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과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일상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공유해보세요. 단순한 사진 한 장이라도 좋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서로의 영혼에 대해 알게 될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 소소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두 분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디디 여기까지 할게요.